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 c 레이라니다 모험가님 지난주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의 긴 연휴라서 정말 꿀맛 같았는데요. 이렇게 꿀맛처럼 달달한 이벤트 소식 제가 이번 주에도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월드우드머리 칸을 저지하라 이벤트 기간은 9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월드두머리 칸의 진행 방식이 변경된 것을 기념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칸의 기존 등장 시간이었던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 또 오후 8시부터 10시와 더불어 화요일에도 같은 시간대에 추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등장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보상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천사와 악마의 제한 이벤트. 기간은 9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저랑 에이든이랑 천사랑 악마로 나타나서 같이 모험가님들께 소개해드린 이벤트인데요. 과연 모험가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궁금해지는 투표 이벤트죠. 천사를 선택해서 같은 서버 모험가님들과 천 블랙펄 획득에 도전을 하실지 아니면 악마의 달달한 구슬림에 넘어가서 혼돈의 결정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실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단 투표 결과에 따라 서버별로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때는 천사가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나르신란의 특별훈련 이벤트 기간은 9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인데요. 모험가님, 나르신란의 특별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임무를 완료하시면 혼돈 수련의탑 입장권 혹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의 석판 5만 개 소모, 엘리안 및하둠토벌 100회 완료, 별자리 50회 완료를 하면 각 임무마다 나르실란의 지원품을 받게 되는데요. 나르실란의 지원품 상자에는 수련의 탑 보물 상자 1개, 혼돈의 핵 10개, 그리고 혼돈 수련의 탑 입장권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품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모험가님께서 필요한 보상을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중 수련의 탑 보물 상자에는요. 누술의 근원 10개, 여신의 눈물 400개, 토템 상자 13개, 암흑주와 4,200개 등 정말 다양한 보상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무는 매주 월요일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태양의 전장으로 이벤트! 기간은 9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태양의 전장 승리 횟수에 따라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태양의 전장 승리 1회 시 태양의 결정 100개, 태양의 전장 승리 2회 시대사막 카타임권 200% 20분 1개, 태양의 전장 승리 3회 시 차원의 조각 1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모험가님들 태양의 전장 시간 잘 확인하셔서 모든 보상 챙겨가세요. 단, 가의레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9월 5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9월도 가고 10월에 문턱 앞에 서 있으면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 가는데요. 음, 요즘 일교차도 크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서도 검은사 모바일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